안녕하세요, 써야됩니다. 오늘은 최근에 긴 시멘트 화분까지 저희가 시멘트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, 거기서 많은 분들이 시멘트는 뭐냐, 그리고 그 시멘트 화분이 독소가 있냐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그 시멘트 화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자, 먼저. 저희가 쓰는 시멘트는 컬러 홈멘트라고 해서 어, 원래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보통 바닥이나 이런 데 타일을 딸때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줄눈 시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줄눈 시멘트들이 일반적으로 색상이 좀 다양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색상이 검은색이랑 연노랑색이랑 회색, 커피색까지 네 종류를 보통 많이 쓰시고 어, 이거 어디서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, 어,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도 구매를 하고, 또 어떨 때는 G마켓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은, 검색하실 때 검색어는 줄눈 시멘트, 컬러 시멘트라고 하시면은, 홈멘트라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 이것들 좀잘 조합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 아주 잘 자라고 독소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저희가 배치를 할때또 보시겠지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저희가 써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만드실 때 이게 아무래도 가루니까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조심하는 정도 또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시멘트 화분을 베란다 정원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어...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시멘트 화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하기에는 아무래도 길거나 큰 시멘트 화분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, 자, 가장 먼저 이 화려한 4단 4단 시멘트 화분 이 겨울철에는 앵초라고 하는 이하초를 심으시면 굉장히 괜찮을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앵초가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 위에는 노란색 그리고 아래는 점점 더 붉어지게 윗부분에좀더 안정적인 색깔을 띌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시멘트 화분 긴 시멘트 화분을 여기다 그냥 뭘 심었대요 뭐마삭이라던가 이런 거좀 작아 올리는데 이걸 그대로 길게 늘어뜨려서 심으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심심하다 여기다가 시멘트 화분 받침이에요. 어머니가 만든 거. 영상 예전에 찍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여기다 이렇게 두시고그 다음에 화초로두시면될것 같아요. 이 화초는 향기 별꽃, 어, 파란색 꽃이고요. 좀 잔잔하니 이제 겨울에 역시나 키우기 좋은 화초 중에 하나예요. 딱 보기에는 무슨 난처럼 이제 주기에 올라오는데, 나는 아니고, 구은식물로해서 뿌리식물이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이것만 가면 또 배경이 좀 아쉬우니까 마삭 방금 전에 얘기했죠? 긴 시멘트 화분에는 마삭이 잘 어울린다는거 이정도로 배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은 그렇게 해서 크고 긴 것들을 먼저 배치해주시고 다음은 돌조각으로 넣게요자 히어유 라고 하는 노란색 화초를 저 시멘트 돌 화분에다가 합식을 한 형태입니다. 이렇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시멘트를 이용해 만든 시멘트 돌 화분 그 다음에 튀지 않게 영어리던 물 자,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. 어, 그 다음에 붉은 방에 속까지 배치를 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일단은 긴 시멘트 화분 3개를 기본적으로 배치했고 여기 한쪽에는 앵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더 화사한 분위기가 나게 기 꾸몄고 바이소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오로지 그 시멘트 화분만 이용해서 어, 배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긴 시멘트 화분을 여러 개좀 만드셨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되고 사실 여기에 다른 화분들이 들어가도 정말 예뻐요 오늘은 그냥 이제 그 시멘트 화분만 이용해서 배치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그냥 시멘트 화분만 만드시지 말고 지금 가운데 보시는 대부분의 화분들이 저 화분들이 여기 보이시죠? 돌과 같이 함께 시멘트를 붙여가지고 만든 화분들이에요. 그 돌을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여러모로 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어 이제 시멘트 화분을 이용한 다른 화분들과 어우러지는 또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어,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